국지국지간 국군예언으로 아, 아. 이슈가 된 고산 엄창용 역술가 지난해 12월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하지만 엄창용 역술가는 2006년에 이미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2012년 대한민국의 운세는 어떨까요?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마음먹게 달렸다고 2012년은 혹 혼동이 오더라도 국민들이 서로 돕고 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번영이 되어 아마 잘살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. 그 공부의 차이도 있고 어떤 항문은 어떻게 공부그 차이가 있어요. 해석이 또다 다르군요. 똑같.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운세. 운세. 왜 사람들은 정답이 없는 운세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? 내 스스로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운세라는 이름으로 뭔가 방향이 될 만한 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. 음. 그렇다면 이 운세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요?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. 운세라는 걸 재미로는 할수 있잖아요. 그건 맞아요. 그 대신에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, 어디에 가는지, 자기 삶에 대한 어떤 목적지나 기준은 스스로를 가져야 되고, 그런 상황에서 운세를 안다는 거는 분명히 재미있는 일일 수 있어요.